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차준택 총장으로 다시 선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은 추진 중인 현안들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더욱 겸허하게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평구 인구는 곧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시 맞이하는 인구 50만 시대 반드시 구민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 더큰 부평을 완성하고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